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해두동에 있는 1층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있고 왕복사 차선에 접해져 있어 철거를 하시고 신축하실 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 70%와 용적률 500%로 상가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근에는 동해시장이 있습니다. 동해시장이 있고 도로는 앞에 왕복 4차선에 접해져 있고 뒤쪽으로는 골목이 접혀져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지으시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동해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죽도시장 방향입니다. 골목 방향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뒤쪽 골목입니다. 뒤쪽 골목 대문에서 촬영했습니다. 마당입니다. 주택 마당입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두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주택과 소매점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20m 도로, 왕복 4차선에 접해져 있습니다. 1번 대지 면적은 30평입니다. 2번 대지 면적은 74평입니다. 두 필지 합계는 10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건폐율 70%와 용적률 500%로 상가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1번 토지가격은 2억4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려서 2억천만원입니다. 1 2번 토지가격은 5억원에서 1 천만원 내려서 4억9천만원입니다. 두 필지가격은 7억4천만원에서 4천만원 내려 7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